안녕하세요. 도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2년도가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한 정보를 기담아들어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못다 이룬 소원들이 있다면 새해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 투자시장의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직업상 많은 정권회사나 투자 관련 기관들로부터 매일같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2023년 투자시장의 전망과 대응 관련된 보고서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가운데 방대하고 아주 디테일하다고 생각되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나눌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물론 다른 보고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겉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손실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각종 펀드 예컨대, 연금 저축이나 IRP, 또, 변액 연금 상품을 가입했는데 손해나고 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손실난 투자 자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3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예견된 위험, 예정된 기회, 제목이 2023년을 딱 떨어지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총 147페이지인데요. 물론 주요 내용만 오늘 간추려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인데요. 경기기업이익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시장은 경제와 기업이 좌우하죠. 핵심이죠. 제목은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예견된 악재를 소화하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예견된 악재, 즉 경기침체죠. 경기침체를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왔고 고물가 그 다음에 긴축, 고금리 긴축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업이익의 훼손이 왔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긴축과 침체의 시차, 인플레이션에서 펀더멘탈로 이동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2022년도에는 베드 이즈 굿즉 나쁜 소식이 주식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겠다. 자, 그런 희망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베드 이즈 베드 즉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도 될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경기침체냐 아니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본드멘탈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주식은 얼마나 빠질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침체는한 1.5년 평균 1.5년 정도 지속된다. 그 다음에 20% 정도 조정될 수 있다. 평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은 2022년도부터 이미 투자시장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주체에 따라서 침체의 깊이가 정해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기침체의 주인공, 즉 미국이냐 신흥국이냐에 따라서 침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라 겁니다. 예근데 과거의 침체는, 깊은 침체는 미국발 경기 위축 및 금융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되면 1년 이내 하강, 하강폭도 역시 미매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중국도 주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침체 확률이 50%를 상해했다 이미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 자, 이렇게 정리되고 있고요 다만 경기 침체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이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소비를 가지고 있다 예상보다 소비가 너무 강하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물가 때문에 더 올려야 되는 반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2023년 초반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강한 소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같은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 위축을 시사하는 다수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예, 근데 첫째, 임금 상승률은 높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악화되고 있다. 두 번째, 금리, 특히 모기지 금리의 상승, 이거는 주택 금리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현금 흐름을 약화시키는 효과, 비용이, 가정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 번째,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이 재난지원금 이제 끝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의 가행 수요도 대부분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자, 이렇게 그동안 강한 소비를 보여주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2023년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바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자, 중국 2022년도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해도 중국은 꼿꼿이 버텼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예상보다 우려스러운 실물경제, 적 경기 체감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못 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뚜렷한 통화 확장, 즉 계속 돈을 풀어도 대출 수요는 오히려 부진하다. 돈을 풀어도 돈을 쓰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참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사실 중국 경제의 핵심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라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와 봉쇄 정책으로부터 부동산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기의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연착륙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장점은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 즉 공산당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피력하고 공적 자금을 무한정 투입하면 부동산이 연착륙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공산국가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2023년도에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2023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무국과 중국을 간단히 보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라는 건데 기업이 힘들다, 힘들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이 투자시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침체 진입 우려에도 이익 추정의 하향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22년도부터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라고 하죠. 다음 분기에 이익이 떨어질 수 있겠다. 나쁜 전망, 즉 이익추정체 하향을 발표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것은 아니다 그 본격적인 이익추정체 하향 이익의 하향은 2023년도부터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를 목전에 둔 이익하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침체 진입을 목전에 두고 2023년 상반기 이익이 하향되는 것이 본격화된다. 그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실물을 선행한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지만 이익 추정은 동행의 관계가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익 추정이 하락하면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익 추정이 상승해야만 주가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2023년도 EP에서 즉한 주당 이익은 얼마나 감소할까 이 보고서에서는 약 5에서 10% 정도 가량의 주당 순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0 2 3년도에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할때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예, 금융시장은 괜찮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금융시장은 괜찮다. 즉 대내외 충격 모두를 흡수할 만큼 금융시스템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침체가 투자시장을 최악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보고서에는 2023년도의 위험, 첫 번째 위험을 예상보다 강한 미국적 소비도 강하고 금융시스템도 강하고 이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이 강하면 강하면 오히려 긴축, 금리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그것이 투자시장의 위험요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리 인상에 되어도 가게 개별 가계에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모기지적 담보대출은 대부분 우리처럼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구조다. 물론 변동금리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 고정금리가 많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대부분 변동금리가 많다. 자,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특히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가계 역량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미국은 기업들이 여전히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존재한다. 자, 이것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같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위험으로는 예상하기 힘든 국제 정세를 이 보고서는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죠. 미국과 유럽 블록,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블록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도 소위 냉전이라든지 서방 국가와 공산 국가의 대립 등등에 여러 가지 대립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르다적 미국의 절대적 우위는 없다.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미국과 유럽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축으로 할때 각각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파란선이 미국과 유로존에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 파란선이 자 이것은 퍼센트 점유율을 왼쪽 거, 왼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즉 과거에는 한 절반 가까이를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 지점이니까 거의 뭐37 정도 상당히 50에서 37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빨간 선이 빨간 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특히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자 이것은 오른쪽 지표입니다. 오른쪽의 비중인데 과거에는 뭐한 5% 이상한 10%도 못 미쳤는데 그 역량이 최근에는 20% 가까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즉 과거에는 한 7%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20% 가까이 영향력이 확대됐으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세계 글로벌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세배 가까이 크게 올랐다. 반면 미국과 유로조는 크게 떨어졌다. 그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힘들었다, 힘들어졌다. 자, 그것이 세계 경제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한 이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경제가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못하니까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별 신용위험인데 특히 신흥국 자금이탈 2022년도에는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신흥국 자금이탈이 많았죠.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자 신흥국가 가보겠습니다. 신흥국가 가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과 아시아는 안정이다. 자금이탈 특히 신용위험이 안정적이다. 반대로 남미 일부 국가발리움은 잔존한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보고서가 2023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결론 자 어떻게 결론을 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산 배분입니다. 표현이 재밌네요. 제목이 고장난 전통 자산 배분 효과 작동하지 않는 분산 효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섞지게 한 것을 우리가 중립형 자산이라고 하죠. 때로는 원자재나 현금 비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이죠.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증가.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2022년도에는 고장난 전통자산배분, 즉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다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재위의 파란 선이 있죠. 파란 선이 올라가다가 딱 꺾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색도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선도 약간 꺾였던 것이 보이죠. 자, 보입니다. 어, 자, 재위의 파란 선은 주식 60%, 채권 40%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그 아래에 있는 회색은 주식 5%, 채권 3%, 원자재 2,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주식 2.5, 채권 2.5, 원자재 2.5, 현금 2.5의 비중인데 지금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가 이렇게 추락포시를 했죠. 다 떨어졌습니다. 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자산 배분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랬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2023년도에는 침체, 경제 침체라고 했죠. 침체 구간 자산별 성과를 보면 침체 시기 자산별 성과에서는 채권이 좋았다. 그 다음에 달러,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과가 두절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는 사라지고 줄어들고 대신에 경제 침체된 이슈가 완전 부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자산 배분이 소용이 없었지만 2023년도에는 자산 배분이 다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 달러, 금등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피봇 전환, 즉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금이나 방어주가 좋다. 이것은 아마 2023년 하반기 이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좋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참고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주식은 정말 2023년도에 매력적일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는 나쁜 뉴스가 좋은 소식이 되는, 즉배드이제굿 장세가 되었다면 2023년도에는 이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예견된 악재, 2023년에 예견된 악재, 아직도 금리 상승이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위축, 그 다음에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악재를 온전히 소화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보면 주식 보유 매력이 그닥 높지 않다 주식의 상대적 매력은 감소한다 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난 주식은 언제 오른다는 거냐 이 보고서는 다섯 가지 필요충분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면이 전환되어야 된다 즉 경기저점을 찍고 상승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를 포함해서 약 3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미 3분의 2가 경과되었다. 그래서 2023년도 2분기 주가의 저점을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예견하고 있고요. 자, 기업이익도 12개월 추정 주당 순이익이 고점 대비 7%에서 1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역성장까지 추정체 하향 필요하다. 자 이것은 주식도 떨어질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물 경기 역시 경기 침체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도 45pp에 도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 지수가 45pp 정도 도달하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오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가면 CPI 적 물가 지수가 4%로 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통화적 책 민감도도 약화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 S&P 500 PR이 14.5배 정도에 도달할 때, 아직도 멀었죠. 자, 그랬을 때이 보고서에서는 S&P 500 지수의 추정치를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그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방향 전환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주식을 언제 담으라는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과거 약세장의 역사도 함께 참고해 보면, 현재 미국의 약세장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022년도부터 약세장이 전개됐으니까요. 그리고 낙폭은 25%에 다라는 상황이다. 그런데 평균, 역사적으로 평균 14에서 16개월의 약세장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약세장은 3분의 2 정도는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14개월에서 16개월의 약세장을 이어가면서 평균 낙폭은 35%에 달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의 낙폭과 역사적인 평균 낙폭과의 차이가 한 10% 정도 난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2023년도 일본기가 주가의 저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단정할 수 없지만, 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보고서는 침체 진입을 앞둔 S&P 500 PR이 14배 내지 17배 정도가 적정한데 그것을 적용해보면 앞으로 12개월 추정 PR은 전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증시가 싸다고 볼 이유는 없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면 적정한 PR은 얼마냐? 한 14배 수준으로 볼때 그 수준이 앞서 우리가 보았죠. S&P500 지수를 한 3,300에서 3,450 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본다. 그때부터 주식은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보고서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약세장은 이미 3분의 1을 통과했고 1분기에 조심스럽게 저점을 전망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박석근, 즉 횡보하는 트레이닝도 유효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미국 투자자도 있고 한국 투자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투자가 좋을까?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죠. 이 보고서에는 강한 미국을 주목하라. 그래서 미국 상대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다. 미국도 춥겠지만 미국이 아닌 비미국은 더 춥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대체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비미국은 더 춥다 할 때에 반대되는 요인이 생긴다면 즉약 달러로 전환된다면 비미국은 오히려 춥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보고서에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네요. 미국 침체 진입 달러 약세 전환 이후에는 신흥국 증시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미국과 신흥국을 비교할 때 밸류에이션 측면과 이익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아직도 침체기 밸류에이션의 평균 수준의 낙폭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역별도 편차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신흥국과 유럽은 침체기 기준 밸류에이션 하단의 위치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익이 진행되지 않는 미국과 유럽은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더커 보인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신흥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신흥국은 감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침체기 평균적인 수준까지 감익이 진행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보고서는 말하고 있고요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은 아직 감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신흥국이 조금 더 미국에 비해서 나을 수도 있다는 라 건데 전체적인 다른 보고서도 참고해보면 그렇지만 이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쁜 변수도 초래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여전히 미국이 유리한 점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고서도 있다는 라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국가별 밴드 전략 이것도 재미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S&P500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4200에서 3400즉 지수 하단이 3400 지수 상단을 4200 정도 이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으므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4200 정도 S&P500 지수가 도달하면 팔고 3,400 정도로 다시 떨어지면, 가까이 떨어지면 다시 사고. 자, 이것을 대풀이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그렇다면 어느 날에 투자하란 말이냐라는 것도 2023년도 기준 정리하고 있는데 A등급으로 미국과 한국을 꼽고 있고 B등급으로 유럽과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으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의 신흥국을 꼽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각종 ETF 예컨대 뭐 국가별 지역별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뭐 인도에 투자하는 ETF들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ETF들에 투자할 때도 A등급은 미국, 한국, B등급은 유럽, 중국, C등급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큰 관점을 좀 가지면 어떻게 분산 투자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서서히 조금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장주의 한계와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과 금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저금리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난 몇년 동안 주시장 을 이끌어 왔던 소위 뭐 빵주, 망주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추정치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해 볼 점은 성장주가 이제 민감주가 되었다는 점이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카카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성장주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그닥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는데 이제 카카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뭐 선물하기 등등 뭐셀수 없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 할것 없이 많은 우리가 실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매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가 저점에 도달하면 전술적 비중 확대 접근은 유효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평균적인 기업 이익은 하향하더라도 테마, 즉, 업종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지금 회색 그림,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2021년입니다. 그 다음 회색이 2022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터가 2023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24년인데요. 자, 보면 반도체는, 반도체는 계속 끊기고 있죠. 내년에도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 내년에부터 살짝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죠 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내년에도 좋고 후내년에는 더 좋다 라는 이야기죠 클라우드 분야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겠고 사이버보안도 2023년에 내년에는 올해 정도로 소소하다 올해 정도로 소소하다 근데 후내년에는 오히려 더 크게 폭락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상현실, AR, VR 같은 분야는 2023년에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2024년에도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신재생 분야입니다 이쪽은 2023년 내년에 매우 좋고 2024년 또는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태양광은 2023년에 2022년보다는 좋지 못하고 후 내년에도 더 좋지 못하다. 반면 풍력은 2023년에는 2022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내년에, 후 내년에는 더 좋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2022년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고, 자, 이게 경기민감주에 해당되거든요. 특히 전기차는 각국의 보조금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경제가 좋지 않고 나라에 돈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대중화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전기차는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좋지 않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방산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2024년도에는 피로도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이다. 자 산업자동화, 바이오테크, 힐링, 웰빙 관련해서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투자시장의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시장, 2023년의 투자시장의 전망과 대응해서 전망과 대응을 각각 나누어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투자시장 전망을 정리하면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 주식은 더 빠질 수 있다. 한 10% 내외 정도. 그 다음에 채권 투자가 이제 유리하겠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이제 자산 배분의 효과가 나타난다.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등 차별적인 성장이 전개될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투자시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손실상태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셔서 주식을 손실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고 주식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손실에 대한 상태에서 주식형 자산, 근데 ETF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물론 주식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보다 간접투자 ETF나 펀드를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률은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많이 적겠죠. 손실 상태의 주식 보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중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손실난 것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더 빠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다음에 대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대살때는 지금 판 가격 이상에서 살수 있는 확률이 사게 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유 돈이고 인내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을 중심으로 다른 여유 돈이 있다면 채권, 그 다음에 신재생 등으로 분산해 놓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투자 성향의 문제인데, 나는 자꾸 빠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는 팔고, 매도 후에, 그래도 손실은 조금 회복해야 되니까, 채권이나 신재생 등 분야로 분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 상태에서의 주식 경기 대업이나 펀드 보유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보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채권이나 신재생 등으로 분산하는 것. 그 다음에 보유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업종을 많이 분산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손실 상태에서의 주식 보유자 같은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고 채권 신재생 등으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팔고 채권 신재생 등으로 분산하는 이것은 투자자들의 성향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돈의 성질 즉 어, 자금이 여윳돈이냐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상태의 주식형 ETF나 펀드 보유자 가운데서도 에 현재 보유하면서 채권 또는 신재생 등 분산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 효과처럼 지금 현재 2022년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을 동시 보유하고 있어도 동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채권형 자산이 많이 오를 수 있다. 많이 회복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형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ETF나 펀더 강범위한 분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또 이익이 다 다르게 형성될수 있으므로 강범위하게 분산하면 지금 이걸 다 팔아버리고 다음에 다시 살 경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유하면서 강범위한 분산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주식의 이태법 번드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이것이 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돈이라는 전제 하에서 특히 간접 투자는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고 또 앞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으리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강범위한 분산으로 조금 더 기다리거나 채권 이런 등등으로 분산해서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거나 자, 이것도 투자 성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3년 투자시장 전망과 대응을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